그리고 얘도 얘도 꽃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추가 하나, 둘, 세 개, 일곱 개, 일곱 개 나왔고 상추. 그러니까 고수가 굉장히 잘 자라는 거. 이런 거는 심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그 전에 있었던 흙에서 나오는 거고 상추를 심었는데 그옆에서또 깻잎도 나왔고. 아, 얘도 얘는 어머 얘도 고추네요. 이쪽 안으로 넣어줘야 되겠다. 어 얘네도 고수 이쁘고 제가 실망을 해서 여기다 데려다 놨더니 얘도 고추인 것 같아요. 고추고. 얘는 확실히 이 입을 보면 세번째 입 나온게 얘는 확실히 고수고 이렇게 일단 놔둬보구요 그리고 씨앗이 또두개 나왔어요. 두개 나왔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보스들은 씨앗을 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서 자라고 있어요. 얘는 얘도 보스 얘도 보스 저쪽은 깻잎 나온 거 얘도 깻잎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는 파몇개더 심어줬어 지금 어제 먹었던 거 여기도 근데 지금 여기 깻잎도 심어준 건데 이런 것들은 뭐가 다 갉아먹어서 여기도 그러고 이런이런 이런이런 이런. 그리고 얘는 호박 워닝즈웨어 러스의 주문하면서 얘도 호박을 이렇게 생긴 호박은 한국에서 먹는 그 호박잎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모양도 여기 난보본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씨앗을 모델을 했어요. 1.99 예.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법 많은데요? 제법 많은데. 여기다가 일부는 계란껍질 위에다가 심고 일부는 그냥 판만 이용해서 하나씩 한번 심어볼게요. 어떻게 나는지. 어머 <웃음> <웃음> <웃음> 엄청 많이 컸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눈 <눈이> 너무 귀엽다 <웃음> 육 살이. 아우 지금 곰팡이 나서 안 나겠다. 그렇지?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났네. 어 아, 얘는 옮겨 심어줘야 되겠다. 얘 너무 이쁘다. 아 어떻게 너무 이쁘잖아. 얘는 진짜 옮겨주셔도 되겠네